교체할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ZF8단 정품 오일, 라벤올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그리고 디퍼런스 오일입니다. ZF8 변속기의 경우 규격이 독자적으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식 소회반을 통해 공급받는 정품 오일입니다. 라벤홀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아우디, 폭스바겐, 토스텐 전용 규격인 G055145A2를 충족하는 오일입니다. 디퍼런셜 오일은 라벤홀 VS75W90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디퍼런셜 오일 규격인 GL4 또는 GL5 75W90을 충족하는 오일입니다. 해당 오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미션 오일 온도를 틀어릴 동안 다른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바디브레이스를 탈거합니다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과 미션 오일 교환을 위해 전용 잭으로 지지한 후 변속기 마운트들을 탈거합니다 먼저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색이나 냄새로 봐선 교체 이력은 없어 보이네요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유를 출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체결을 하고요.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트랜스퍼 키스 오일과 마찬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네요. 트레인 플러그를 토크체결을 합니다. 신의로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체결을 하고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프론트와 비교해 상태가 양호해보이네요. 플러그를 클리닝한 후 전용 실란트를 도포합니다. 토크체결 하구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란트를 도포한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체결 합니다. 미션은 온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네요. 미션을 오일 배출합니다. 오일펜 고정볼트를 풀어 펜을 탈거하고요. 필터를 제거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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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펜을 클리닝한 후 신품 필터 오일펜 가스켓과 함께 장착합니다. 신품 오일펜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고정합니다. 토크 렌치를 이용해 1차 체결하구요. 해당 차량의 오일펜 조임 순서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마킹펜을 이용해 표시해준후 지침서에 명시된 각도대로 최종 체결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를 토크 체크를 하고요. 탈거했던 변속기 마운트를 토크 체크를 한후 잭을 제거합니다.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뢰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2차 주입을 진행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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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링 작업은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바디브레이스를토크체결 합니다 a 6에 배출된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미션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시 나온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상태고요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색깔만 봐도 상태가 엄청 안 좋았던 걸알수 있습니다 기존 프런트와 리어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교체된 미션 오일 관련 볼트들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DT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입니다